계약을 다 했습니다. 중도금 날짜도 잡혀 있어요. 근데 중도금 전에 집값이 지금의 서울 수도권 재건축 구축 아파트들처럼 몇 억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얼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지키고 싶을 테고 매수인은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라도 중도금을 넣고 계약하는 걸 안정화를 시키고 싶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효력이 있고 어떻게 하면 또 효력이 없는지 그리고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변호사님이 글을 정리해서 올린 게 있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할 때 흔히 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함께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내 계약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중도금을 선입금하면 계약 하기를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도금 날짜 전에 넣었는데 그러면 그게 유효하고 계약 하기를 못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문의 전화가 저한테 가끔씩 오거든요 한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건 뭐 의견이 아니라 어, 여기 나와 있는 어, 네이버 요 부동산에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진행 중인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집주인의 변심을 우려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협의된 날짜보다 먼저 지급한다면 계약 파기는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협의된 날짜보다 중도금을 먼저 넣으면 계약 파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어, 민법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배액, 배, 그 배액 배상한다라고 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게 이거는 원칙이죠. 또 이렇게 다 고지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도 계약 파기를 못하죠. 원칙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시기는 상관은 없지만 이걸 지급을 하고 나면 이제 계약 파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 일보다 먼저 지급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착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날짜를 당겨서 만약에 뭐 중도금을 치다 하더라도 계 약서상의 날짜보다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 파기권이 봉쇄된다. 계약파기못 한다는 거예요. 날짜보다 먼저 중도금을 넣어도. 근데 이때 중도금 잔금의 액수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만 입금을 해도 인정은 되지만 만약에 중도금이 1억이 돼 있다. 근데 그 중에 뭐 돈이 다안 돼서 한 5천만원만 넣었다 이럴 경우에도 인정은 되지만 약정 금액 대비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무조건 못 받는다가 아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2019년 11월 6일인가 조정이 풀렸었어요 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레이카운트 앞에 있었는데 었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해놨던 계약이 있겠죠. 어, 그걸 중도금이라고 100만 원을 넣으신 분이 계셨어요. 어, 어디선가 어, 이런 걸 공부를 했겠죠. 뭐, 100만 원이라도 넣으면 중도금으로 인정자 된다라고 넣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때 그분은, 어, 정식 계약서를 그때 다 쓰고, 뭐, 중도금 날짜까지 다 있었지만, 어, 매도 쪽에서 거의 뭐, 몇 천만 원을 배액 상환을 하고 계약 파기를 했었어요. 그 100만 원을 도로 돌려받고, 근데 백만원 넣어 놓고 그 중도금이라고 막 빡빡 우겨도 너무 이렇게 작은 금액은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돼 있네요. 중도금이 뭐 3억인데 백만원 넣었다. 뭐 이런 건좀 말도 안 되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다음 또 한번 짚어 봅시다. 하지만 중도금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무조건 계약파기권이 봉쇄되는 것은 또 아니래요.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뭐 어떤 경우에 내가 돈 넣고 싶어도 넣으면 안 되는지 매도인이 중도금 선지급 전에 매수 쪽에서 뭐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중도금의 일부 어느 적정 금액을 넣기 전에 먼저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뭐어나 이거 그 계약 파기 할 거예요 하고 통지를 했는데 뭐 그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매수 쪽에서 얼른 중도금을 먼저 쏘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는, 내가 먼저, 그, 중도금 넣지 마라. 나 계약 파기할 거다. 라고 밝힌 게 증명이 되면, 그거는 보내봤자, 중도금을, 실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 근데 특히, 이 매수인, 그, 계좌번호까지 받아서, 계약금 100을 보냈다 하면, 가장,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근데, 계좌번호 주기 전에, 계좌번호 주세요. 나 이거 파기할 거예요. 라고, 먼저 통지를 했을 거잖아요? <웃음> 그럴 때 만약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달라고 통지만 했겠죠. 매수인에게 계약 파기의 취지를 통지했다면 추후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의 계약 파기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행동을 하는 애 아니에요. 그렇죠? 매도 쪽에서 중도금 넣지 마세요. 나 이거 파기 문자로 먼저 남겼다든지 그 소장한테 어 그게 이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요게 중도금을 뒤에 넣어도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계약 파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매도인은 거래를 한 부동산한테 어 그거를 계약 파기할 거니까 매수인 계좌번호 받아 주세요 하고 넣겠죠. 근데 부동산에서 그걸 문자를 받자 말자 바로 매수 쪽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하고 어물어물하고 있는 사이에 소장만 매도 쪽에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받았고 매수 쪽에 전달을 안한 경우에 그럴 때 매수 쪽에서 모르고 그냥 계약 금 중도금을 먼저 쐈다. 그파기 의사를 밝혀온 걸 모르고 어 부산이 조정이 풀렸네. 아 이거 좀 심상 찼네. 그러자 말자 바로 중도금부터 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왜 보내면 오프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가 그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먼저 넣은 거는 적당한 금액을 넣으면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이거도 하나의 요령이네요. 어, 이럴 때 어, 계약 그 금액이 매매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신 수당님들은 매도 쪽이 통지를 받으면 즉시로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확실하게 하려면 매도 측에서는 부동산 중그 소장님한테만 전달하고 전달해주세요 할게 아니라 동시에 두 군데를 다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왜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거기 보면 매수 전화번호가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당연히 소장한테도 보내고 아까처럼 실시간으로 그냥 매수 측에도 복수로 같이 다 보내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그 다음에 직업일에 대한 특약을 넣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실제 판례 보면 중도금을 특약에 기재된 예정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서에 아예 특약을 넣는 경우죠 이렇게 나누면 어~ 매수 쪽에서 먼저 이렇게 그 보내더라도 좀 애매해지겠죠 그죠? 직업효력을 인정받지 못하, 못하고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 1 0상환을 통해 계약하기가 가능한 거예요 특약 이렇게 초장이 적어놓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인세가 많이 움직일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중도금은 딱 정한 그 날짜에만 넣어주세요 그 전에 입금하는 것은 중도금으로서의 효력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네요 그쵸? 어, 그 다음에 음, 아까처럼 특약에 정리하면, 어, 먼저 넣는 것도 효력이 없죠. 그리고 번거롭게 문자로 뭐, 먼저 전송하고 실시간 보냈는지 뭐, 챙겨볼 필요도 없이, 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정한 날짜에만 넣으라고, 그죠?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요 내용은 조세형 법무법인 로인 변호사. 이분이 이제 요쭉 어드바이스를 한것 같아요 어, 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약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상호간 다툼 없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제일 좋은 방법 계약서 쓸때특약에 어, 주변 시세가 움직일 것 같다 어, 그럴 때는 어, 중도금 날짜 그 이전에 넣는 건 중도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도록 한다 그 특약을 넣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해놨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그러면 다툼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만약에 움직이는 지역이고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고 어, 그럴 경우에는 뭐 사실은 계약서 쓰고 곧바로 중도금을 아예 치부리는게 제일 낫겠죠 조금 능넉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계약이 제일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어, 오늘은 또한 번쯤은 챙겨 놓으면 도움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1번. 약 썼을 때, 특이하게, 중도금 날짜보다 땡기는 거는 효력이 없기로 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소장님이 이런 걸못 챙겨서 이렇게 안 했다, 놓쳤다. 그러면 시세가 막 올라가고 있다. 중도금이 한달 뒤인데, 오늘 보니까 뭐, 조짐이 심상찮아. 그러면 그냥, 통지받은 게 없다. 매도가 계약 파기한다 이런 의사를 통지받은 게 없다. 그러면 어 중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 거의 한뭐 절반 이상이나 일정 금액을 돈을 먼저 보내놓는 거죠.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놔 놓고 뭐 몇억이 중도금인데 100만 원 보냈다. 200만 원 보냈다. 이거는 어뭐 효력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 이상은 보내야 되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매수 차원에서는 또 어 문자로 내가 꼭 파괴하고 싶다 그러면 어, 매수 계좌번호를 주세요. 이거를 말로만 할게 아니고 문자로 정확하게 보내는 게 제일 낫고 매수 측과 부동산 소장한테 매도 측에서는 동시에 전송해놓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가 또 바뀌기 때문에 어,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서울 쪽은 수도권에 재건축을 용적률을 올려주고 뭐 안전진단을 뭐 없애니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 가격들이 급등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쪽한 군데만 어또 쏠려서 이렇게 올라갈 이슈들이 있는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에서는 어, 전국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풀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좁은 한 곳에 돈이 다 쏠리고 모이는 것보다 그래도 넓은 대한민국 전역에 자금이 좀 이렇게 분산되면 쏠림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제, 대출 DSR도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어, 정부에서도 굉장히 뭐,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르든 내리든, 시장을 너무 규제로 묶은 걸다 풀어서, 그냥 정상화, 시장 정상화에 갖다 놓으면, 오를 거는 올라갔다가도, 열섬 올라간, 원래 주식도 그래요. 백섬 오른 주식, 백섬 떨어진다 하거든요. 어, 그래서, 잠깐 올랐다가, 또,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또안 내리겠습니까? 어, 다만 너무 복잡한니 규제를 좀 풀어주고 어 정상화시켜 놓으면 계약을 파기하고뭐 중도금을 빨리 넣니뭐 이런 일들이 덜해지겠죠 제발 대한민국 부동산이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 늘 좋아요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